자, 저는 이송도대광자좌를 하고 있는 앨범 스튜디오 고영빈입니다. 안녕! 나이로 유태경이라고 해! 반가워! <웃음> 네, 제 오른쪽에는 퍼프샵 인문자로 게스트로 소개가 되신 유태경씨가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인 사진을 제공을 해주셔서 본인 사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핀이 나가있어요. 46%.. 9 0혼자도 지금 흔들린거죠? 사진에 대해서는 뭐, 딱히 봤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눈 밑에 반사판을 냈는지 뭔가 퍼렇해 이게 혼자 이제 전체적인 난국의 사진이죠. 옆에도 뭐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를 지우지 않고서는 참 충격적이긴 한데. 원본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네, 원본은. 음단 우선 좀 틀어졌고, 틀어졌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왜냐 원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어, 그렇군요. 네. <웃음> 네. 컨트롤 J를 눌러서 이 부분에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만들어주신 후에 이 위쪽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어깨 라인을 맞춰줍니다. 실제 어깨가 이렇게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얼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틀어져 있는 느낌은 들진 않긴 하는데 이제 글씨가 약간 틀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어깨가 살짝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카메라를 삐뚤어 찍었거나 그럴 확률이 높다 생각합니다. 아, 그런 확률이 높다고? 인성이 삐뚤어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어, 괜찮아요, 삐처리해다도 되니까 요거 요거라도 상관 없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셔서 트랜스폼에 들어갑니다. 트랜스폼에 들어가셔서 아까 내린, 내린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어깨 라인을 맞춰줘요. 트랜스폼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꼭지점에 가셔서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고. 바깥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약간 휜 화살표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네요 네, 처음 알았어요 여기. <웃음> 그렇군요 여기서 약간 각도를 틀어서 어느 정도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피를 눌러주시면 처음보다는 약간 틀어진 음 위치를 맞추게 되죠 네자 그리고 다음에 하실거는 우선 가이드라인 다 내리셔서 눈썹과 눈 혹시나 고개가 틀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고개는 틀어져 있지 가 않죠. 입꼬리만 이쪽에 약간 올라가 있고 거의 대부분 맞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얼굴이 약간 이쪽으로 올라가 있는 걸보시 있죠. 네, 저체적으로 네,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고개가 약간 틀어져 있는 것도 약간 있겠해요 귀가 이쪽에 더 많이 보인다는 건 고개가 오른쪽으로 조금 더 쓸려, 쏠려 있다는 얘기라서 실제 이게 고개가 쏠려 있어서 이쪽이 올라가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정면이어서 이렇게 정면인데도 얼굴이 이쪽이 이렇게 쏠려 보이는 건지 잘 몰라요 맞추면 되겠죠 자, 우선 보시면 안경 라인도 상당히 틀어있습니다눈 라인은 맞는데 비해서 안경 라인이 틀어졌다는 거는 귀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제로 얼굴 이쪽 이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미없죠? 재밌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술을 드시고 하면 돼. 아, 아, 네. 아, 제가 하는 방송이 아니군요. 저는 보는 네. 방송이군요. 옆에서. 아니, 네. 그래서 옆에서 그냥 계속 참여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런 거예요? 어. 네, 네. 저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웃음> 아, 직접 하셔도 돼요. 아, 구명히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직접 하셔도 되지만 중간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네, 네.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눈의 위치도 이쪽으로 살짝 올라가 있고, 코 같은 경우도 맞아요. 맞는데, 이쪽으로 아무래도 약간 더 올라가 있죠. 그래서 고개가 약간 틀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핀 마스크에 들어갑니다. 핀 마스크라는 거는 이렇라터 툴로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좀확 잘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핀 마스크에 들어가셔서, 핀 마스크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이 빨갛게 열하게 됩니다. 여기서 브러쉬를 선택하죠. 칠하는 선택을 해주시고, 꼭 100%를 해주셔야 돼요. 1 0 0안 하시고, 50%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무언가를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반 정도만 선이 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부분은 1 0 0 해주시고, 마스크에 들어갑니다. 들어맞춰서 어느 정도 약간은 이렇게 넓이가 좀 넓게 칠해주시는 분이 좋아요. 너무 좁게 칠해주게 되면 나중에 레이어를 새로 올렸을 때, 밑에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목 부분에 까만, 목, 이렇게, 피부 부분이 많지 않다면, 이 부분을 다 선택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실제 J를 눌러서, 새로운 얼굴 레이어만. 어, 딱 거기만 떨어지네요 네, 그 부분만 따서, 다시, 트랜스폼. 아까도 이 부분을 움직이면, 떴었는데, 아니, 그, 변경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꼭지점이죠. 네. 네이 부분을, 목 부분에 맞춰서, 왜냐면 이 부분에서 틀게 되면, 병신이 아, 경신된다 꽤 괜찮아. 경 여기를 위주로 돌아가기 네. 때문에. <웃음> <웃음> 아무래도 목 부분을 위주로 돌리게 아. 되면. 어, 신기하다.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어. 맞게 되죠. 네. 네. 맞추고 네. 났을 때의 문제점은 이 부분. 이 부분은 한쪽을 우선 맞춰주시고. 네. 나머지 부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개 툴이 우와, 네, 지우개 툴로 집어주시고, 가끔가다 가이 뒷부분에 있는 그림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도장 툴로 이렇게 뭔가 뒤에 있는 실제 목 부분이 나타나죠. 이 네. 부분은 도장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장 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저기 붙이는 건데, 실제 여기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빈 레이어를 만드셔서 여기서는 뭐 딱히... 퍼테트를 낮출 필요 없겠죠 액션을 하셔서 알트키를 복사를 하고자 하는 곳에 알트키를 눌러서 클릭을 하신 후에 이렇게 조금씩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회색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아까 그 목분이 지워지는 거죠 자 얼굴도 어느 정도 위치를 찾았습니다 뒤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잠깐 숙여져 있는 거죠 고개가 돌아간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긴 한데 지금 그 부분을 하게 되면 헷갈릴 수도 있고 하지만 해보죠. 웬만하면 잘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는 쓰실 건가요? 쓰겠습니다. 아, 그럼. 네, <웃음>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새롭게 쓰겠습니다. 아, 회사용으로요 아이고, 뭐 어차피 모기만 나오는 건데.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쪽의 얼굴보다 이쪽 얼굴이 좀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의 퀵 마스크로 좀더 나와 있는 부분의 얼굴을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 부분도 다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준다. 뭐 아까 레이어를 새로 만들었던 게다 사라졌네요. 레이어를 계속 합치고 있기 때문에. 야. 복사를 아니, 아까 그 도장틀을 썼던 거를 네. 그 위에서 다시 뭔가를 작업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레이어가 많아지면 메모리도 많이 늘어나고 복잡하죠. 어. 하나하나 또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작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합쳐 주시는 편이 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작업을 하면 <웃음> 웬만하면 그냥 두시는 편일 거예요. 네. 지금 메모리가 딸리기 때문에 지금 하한 거고, 자, 하여튼 이 얼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트랜스폼, 아까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돌린 것만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줄여서 얼굴을 좁혀 줍니다. 이 근데 이렇게 좁혀주시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아래부분 위에는 맞는데 아래가 맞질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트랜스폼을 이렇게 줄여주는 것 대신, 트랜스폼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따로따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 신기해라. 저 뭐예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아치 모양을 만든다던가, 네. 이런 부분이 뭐 플래그처럼 흩날리는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건 거의 잘안 쓰고 이부분은 그냥 따로 클릭을 해서 세밀하게 트랜스톱이 가능하죠. 이야, 신기하다. 그렇게 되면 얼굴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겹쳐진 안경 부분은 지어서 위치를 정확히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약간 더 들어간 얼굴을. 주죠. 네. 아그리고나 다른 부분이 틀어진 부분이 없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눈썹은 마음에 드세요? 오느 한쪽이 약간 올라가 있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네. 또 어색하다면 또 연습이니까 또 가지런한 걸 만들어보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웃음> 일부러 이런 사실 몰라온 거예요. 건수가 아... 나는 것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EBS 채널이 되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아까 썼던 퀵 마스크를 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한쪽 눈썹만 이쪽이 약간 올라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약간 넓게 잡아줍니다. 넓게 잡아주셔서 컨트롤 네, Z 컨트롤 Z는 아니라 우선 Q 버튼 눌러서 퀵 마스크에 들어가신 후에 B 버튼 눌러서 브러쉬로 칠해줍니다. 이렇 100%로 네. 그리고 나서 꼭 다시 Q 버튼을 눌러서 퀵 마스크에서 나오셔야 돼요. 음. 거의 대부분 착각을 하시는 게 이게 Q 버튼 눌러 서 빨간색이 칠해져 있을 때는 에아 선택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t r 제 J를 눌러 주는데 그러면 선택이 되지 않은 전체 레이어가 복사가 됩니다. 아. 그래서 마저 칠을 해주시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점선이 깜빡깜빡 거릴 때가 이제 선택이 된 거죠. 여기서 컨트롤 J를 눌러서 새로운 눈썹 레이어만 만들어 준다. 그리고 보시면 가운데 쪽도 이쪽 약간 좀더 올라가 있죠. 네, 그래서.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시는 방법도 있고,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로 커서 키 아래쪽을 누르셔도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앞부분을 맞춰준 후에,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준점은 여기가 되어야겠죠? 여기서 하게 되면 이렇게 틀어져 버리니까, 네. 기준점을 눈썹 앞쪽으로 옮겨주신 후에, 이 라인에 맞춰서 눈썹을 약간 내려줍니다. 근데 보시면 이쪽은 좀 짧고, 실제로 이쪽 눈썹이 조금 더 커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럴 때는 역시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맞춰주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크다 싶으실 때는 그냥 조금 좁혀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 또, 어! 네. 위치가, 이야! 밖에 됩니다. 하지만, 아까 약간 넓게 칠했기 때문에, 예. 네. 이렇게 안경 부분에 피부가 올라가 있죠. 오, 어, 그러네요. 네. 이렇게는. <웃음> 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겠는데요? 지우게, <웃음> 지워주시면 되겠다. <되겠네요>. 이야, 어, 신기하다. <웃음> 네, 그렇습니다. 자, 눈썹 나눠보고 <웃음> 고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눈 밑에, 크서클과 약간의 주름, 네, 있죠. 원래 피부 같은 경우는 포트레이 필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인문자용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샵 자체 기능으로만. <웃음> 네. 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눈 밑에 다크서클.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부분에서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시고, 브러시죠. 일반적으로 브러시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칠을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칠은 똑같이 합니다. 칠을 하긴 하는데, 퍼센테이지를 약간 낮게 해주는 거죠. 네. 10% 정도 해서, 여기서. 10%. 낮게 해준다는 게뭘 낮게 해주는 거예요? 몇개 칠해지게 아10 정도면 칠해, 칠이 되는 거죠. 10% 네. 정도면 칠에 7이 되는 거죠. 100%가 아니라 100%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던 스피 이렇게 칠다돼버리지만왜칠이안 음? 되지? 이런 식으로 100%가 칠이 되지만 10% 하실 경우에는 몇개 칠이 되는 거죠. 음 이게 오페시티하고는 다르구나 플로우가. 오퍼시티죠 오파시티에요. 옆에 있는 게 플로우고. 네. 네. 사실상 플로우를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플로우를 낮추고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사진에서는 저는 플로우는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효과가 없어요. 저는 오피시티만 알고 플로우는 처음 봤어요, 지금. 아, 오파시티를 제일 많이 쓰고.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세밀한 작업 하시는 분들이 쓴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오늘 도다 지금 할 거는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 약간,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19대1로 싸우고 따가 한대 맞은 거예요, 제가. 아, 이런, 안타깝네요. 자, 우선 여기서, 브러쉬 사이즈를. 아, 재미없는 방송이군요. 예 네. <웃음>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는 별로 <웃음> 없어요. 뭔가 멘트를 많이 치고 싶은데, 괜히 <웃음> 네. 했다가는 또삐 소리가 너무 많이 날것 같아서, <웃음> 교육자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에서 10%죠. 10%에서, 브러쉬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시면, 피커가 뜹니다. 코라는 거는 이 부분의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눈 부분을 클릭하면 까만색이 되죠 네. 입술을 클릭하면 입술에 붉은색이 뜨게 됩니다 그 옆에 이 부분 이 부분보다는 약간 밝은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조금씩 칠해줍니다 음. 빈 레이어에서 하라고 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거 칠을 너무 많이 하게 됐을 때 피부결도 사라지고 너무 밝아진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 부분의 오퍼시티 레이어의 오퍼시티를 약간 줄여주시면. 오. 조금씩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브러쉬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뭘 음. 써요, 보통? 브러쉬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약간 소프트라운드의 브러쉬가 음. 있습니다. 하드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칠한 게 보여요, 이렇게. 어. 계선이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프트라운드인 것으로요? 네, 이 부분에 소프트라운드를 사용해줍니다. 아, 이런 거 궁금할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여주니까 어찌 이 부분을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지. 음. 그래서 너무 밝아지지 않았나 좀 확인을 해주고 중간 중간에 꼭 크게 얼굴을 보시고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너무 밝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밝죠. 그래서 커스티를 살짝 내려서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그리고 보셨을 때 밑에 뭐가 반사가 된 건지 지금 둥그은 뭔가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 부분은 그냥 패치로. 따주시면 깨끗하게 지워져 아. 네. 사람 데리 가는 게 굉장히 힘요다잖 <웃음> <웃음> 야, <이야, 웃음>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같은 이렇게 패치로 조금씩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 전화 왜 이렇게 피부 상태가 안 좋았을까요? 피부 상태가 안 좋다기보다는 조명을 치고 사진을 찍게 되면 네. 얼굴에 있는 그 잡티 같은 것들이 그림자가 져요. 음, 그림자가 져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죠. 그래서 기...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패치로 조금씩 지워서 없애주시면 돼요. 이게 선생님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산떼기 여기서 하는데 우리 마우스로도 충분히 할수 있나요? 네, 마우스로 할수있는요 선생님이랑 안보없대요아 그래요? 네. <웃음> 형 이거 뭐예요? <웃음> 이거 뭐죠 이름이? 타블렛. 와콤 타블렛. 네, 와콤 타블렛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와콤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이제 얘네가 점점 값을 <웃음> 올리고. 오죽하면 얘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왜 이렇게 값을 올리냐?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새로 새 회사를 차렸어요. 음, 그거 써야겠네요? 그거로 쓰면 되게 좋은데 회사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마 아, 이름이 뭐였던, 드래곤 뭐였던 것 같은데. 검색하면 나오겠죠? 검색하면 나 다나와 같은 데에도 나오고 네이버에도 음. 치시면 나옵니다. 가격이 싸다그래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와카이 너무 비싸요, 지금. 쓰레기네. 쓰레기는 아닌데 비싸지.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싼 쓰레기라도 할수 있고. 그렇게 비싼 거를 살 필요가 없어요.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튼 없이 네. 싼 거. 제일 싼게 5만원짜리가 있는데 솔직히 5만원도 비싸요. 그냥 판때기만 있고 펜 하나 붙여있어요. 옆에 뭐 버튼이 있고 막이만거 크게 쓰시는 거보다는 그냥 작은 거 쓰는 게 낫지. 아이패드로는 이렇게 연결해서 못하나요? 아이패드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이패드가 없어서 가안 해봤어요. 음, 저... 갤럭시 탭이 있는데 네. 아이패드로안 해봤어요.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컴퓨터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포토샵 자체 앱이 있어서 네. 거기서 그냥 한다고 하는데 아이패드 가 없어서 못 해봤어요. 아여튼 아, 이렇게 되니까 목살이 엄청 나구나. 목살이 큰일들 둘이 하필 은 최악으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찍고 있네요. 이즘 작가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괜찮아. 어차피 우린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씨시 <웃음> 짜증나. 네. 아무튼 이렇게. 다음 번 고작가의 취중방송 이런 거안되요 취중,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취중방송 얼마 전에 했었는데. 이너비 그거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너비 말고요. 다른 거요. 이너 말고, 그, 어떤 아는 페이스북 그룹의 운영자분께서, 네. 강남에서 갑자기, 뭐였지? 꼼장어? 네. 꼼장어 사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그날 또, 하필이면 꼭 그분을 만날 때마다 감기약을 먹고 가는 바람에, 맛이 가셨어요? 집에 어떻게 들어지 기억이 안 나고 택시타고 봤어요 택시타고 봤다는데 기억해 우리 형들이 나이가 많이 있으셔가지고 아 나이가 많나라 안 가지고 있죠 네, 옛날에 숨먹고면큰 나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피부에 아저 뭐야 아들도다주시고점 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작업을 할때왜냐면 점을 지웠을 때 인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다 지우셔도 돼요 저 네. 점이 아니에요 저거는 뭐예요 그럼? 저 그냥 기미 같은 게 아닐까요? 기, 기미가 왜? 정말 있... 예쁜 점은 따로 있고요. 네. 아 예쁜 점은 뭐안 보이는데 있나요? 네. 아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됐다. 이야. 근데 지금 이 사진의 가장 큰 문제는 조명이 위에서 너무 세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마가 날라갔죠. 네네. 네. 여기서 원래 잘키진 않지만 인포를 봅니다. 인포를 보시면 이게 200 55에 가까울수록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RGB 값이요. 그렇죠 RGB 값이. RGB가 다 255면 흰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든사 아예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로파일로 찍었다면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하긴 한데, j p g 로 찍었을 경우에는 네. 아예 압축이 돼버리기 때문에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피부를 이식해오는 방법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면 아까 했던 것처럼 빈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비슷한 피부 색깔을 조금씩 칠해서... 조금씩 어떻게든 보정을 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만렇 깨끗하게 되진 않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색깔이 있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 칠해주실 필요가 없이 핑과 스크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반응속도 굉장히 느은데 분명히 100%인데, 이거 여튼 칠을 하셔서 컵으로 약간 내어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오. 네. 그리고 나서 이 위에다가 조금 더 칠을 한다면 효과가 좀더 있겠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원래 피부의 결이 이제 나오네요. 하얗게 해서보였은 아, 나오긴 하는데 아마 많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걸 보이긴 보이네요. 네. 자, 있고. 이눈밑에 특히 안경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안경의 그림자가 있는 경우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브러쉬로 조금씩 칠해준다 브러쉬를 칠할 때 가장 이제 유일하셔야 되는 점은 여기를 맞추려고 요만하게 칠해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깨끗하게 안 칠해줍니다 그리고 칠한 부분이 티가 나죠 그래서 아예 브러쉬를 좀 크게 잡아서 넓게 칠해줘 이렇게 칠해줍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안경 부분은 좀 겹쳐지는 거죠, 지금. 그렇 안경 부분에서 칠이 됐기 때문에 안경 부분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와, 야. 네, 이야, 기가 어, 막히네요, 선생님. 작업이 됩니다. 네. 코도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날아갔네요. 네, 코도 아무래도 이제 조명이 위에서 이렇게 쳐 내려왔기 때문에 네. 코에는 조명이 확 쳐서 날라가고턱 부분은 어두워지네그림자확 지죠?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 브러쉬로 칠해주셔도 되고. 선생 제가 한번 칠해봐도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아, 아, 그리고 처음에. 네. 실수를 하시는 게 얼마 전에 영상에서 썼었는데. 한번 대고, 여러 번 긋는다고 해서 많이 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대고 긋고, 뛰었다가 한번 대고 긋고, 이렇게 여러 번을. 칠해주셔야? 아... 어,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웃음> <웃음> 자, 누르고, 네. 가고, 다시, 하고, 다시. 아, 이게 띄워줘도 이게 인식이 된다. 신기하다. 네, 띄워도인식입니다 너무 멀지 않은 인식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 부분에, 코이 윗부분에, 안경 부분에 혹시 내가 칠하지 을 않았나. 살펴보시고. 좀 칠했네요. 네. 어, 그때는 지워주시면 요 지워주시면 그냥 덮어줍니다. 자고 어, 남자분들은 이제 수염이 있죠. 네. 긴 수염 같은 경우에는 패치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야, 저날 면도를 하고 갔는데도 그 사이에 이렇게 자랐나 봐요. 네. 야, 누가 많이 하하하하 네. <웃음> 자, 여튼 이렇게 긴 수염들은 패치로 지워질 수가 있지만 짧은 수염 같은 경우는 일일이 지워주기가 귀찮습니다. 저는 역시 다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꼭퀵 마스크가 아니라 이렇게 라서툴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긴는 돼요. 대신 라서툴로 선택을 해준 후에는 꼭패더 값을 주셔야 되는데 페더 값이 뭔지 아시나 아니요, 잘 몰라요. 어,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이걸 가지고 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든다든가 하면 정말 제가 그린 그 부분 그대로 들어갑니다. 너무 깍턱이 다렸죠 네. 대신 여기서 셀렉트에 오디피에 페더라는 게 있어요. 테두라는 거는 제가 정해준 픽셀만큼 이 바깥쪽에부터 서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거죠. 음. 예를 들어 20픽셀 했다 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 제가 아. 그었던 선은 여기서부터죠. 네. 여기서부터인데 여기를 100으로 기점으로 여기를 0으로 20픽셀이 쓱 사라진 거죠. 음. 뭔가 테두리를 약간 부드럽게 만들, 부드럽게 만든 그런 거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냥 킹마스크를 씁니다 이렇게 칠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색이 어정청하게 칠했지? 문제가 없다 여무튼 아래 부분에 수염도 제일 주고 어, 굉장히 1 0 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이런데. 확실히 뭔가 지금 칠이 잘못되고 있죠. 그러게요. 네. 뭐가 문제어야보겠습니다 어, 이제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되네요. 어, 플로어 값을 1 0 나서 그랬던 게 아닌가요? 그렇네요. 1%가 안칠해진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노이즈에. 사실상 포토샵은 수염을 네. 노이즈를 인식을 합니다. 음늘 네, 수염이 더 길어졌네요. 여자 선생님 좀 길러보려고 또 하고 있어요. 아 겨울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까지한 길러보려고요. 아. 노이즈 변에 들어가시면 노이즈를 늘수 있는 것도 있고 뺄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레지스 노이즈가 있는데. 레지스 노이즈보다는 <웃음> 더스텐스크래치라고 해서 뭔가 그글킨사고에는사진은 긁힌, 긁힌 자국이나 네. 먼지 같은 거를 지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에 0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윗부분을 조절을 해서 약간 뿌옇게 오! 만들어줍니다. 너무 뿌옇죠? 네, 너무 뿌옇.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피부 결이 살아야 되니까, 이그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아랫부분을 조절하셔서 디테일을 약간 더 살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수염은 지워 어머! 어머, 신기해라! 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이네로 아무래도 수염 자국을 지웠다고 해서 색깔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근처 피부색을 따서 조금씩만 칠해준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보 같은 걸 보면은 말끔한 게 되나보네요. 그렇죠. 사실 이거 말고 다른 피터를 쓰긴 하는데, 네. 네 오늘은. 아, <웃음> 어, 애기 피부 같아졌어요. 네, 애기 피부죠. 생도 <웃음> 아, 참 신기하네. 네. 참. 이영상쓸수 있을지. <웃음> 최단한 짧게 조망하세요. 아, 이 아. 없어요. 엄청 느리지? 안 생겼는데? 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참마지막 쓰. 로 쓰. 그리고 목주름도 마찬가지고. 금쓰가섯 근처에 비슷한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여주시면 목주름도 역시 사니다 아무래도 사진을 찍었을 때 가장 나이를 먹어보이는 부분은 얼굴의 주름보다 목주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주름을 약간 찍어주고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술의 색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역시 새로운 레이어에서 입술에 붉은 부분 잡아주시고 칠해주시면 입술도 음 어느 정도 약간은 생기를 띄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칠해주게 되면 뭔가 바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오버시트를 적절하셔서 너무 어색하지 않게 잡아 주십니다야 자연스러워졌어요. 자그러 처음과 비교해 봤을 때 눈썹도 약간 내려가고 피부도 그쁘게 해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의 뭐 문제점일 것까지는 없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둡죠? 맞아요 네. 얼굴에 이제 오른쪽 얼굴이 네, 이, 부분. 이 대책 없이 어둡게 찍은 것 같아요 조명을 한쪽에서만 찍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조명을 알아보는 방법은 눈을 보시면 하... 위쪽에다가 위쪽에 하나 있었고 네. 아래에 하나 있었어요 네, 사잖아죠 네, 네, 네. 아래는 굉장히 작네요 반사판일 수도 있고 반사판이었어요 아. 반사판이었나 반사판이 이렇게 밝게 빛나질 않는데 반사판 너무 가까이 되는 모양이네. 여튼. 얼굴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크게 잡아줍니다. 풍 마스크로. 크게 잡아서. 하지만 이 배경 부분까지 빛나면 안 되니까. 배경 부분은 지워줍니다. 너무 깨끗하게 지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정도로. 그지워주면 됩니다. 지워주시고. 컨 t r l m 을 눌러서. 그 발음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Ctrl M. M을 눌러서 펄브스가 네. 뜨네요. 네, 펄브스가 뜹니다. 펄브스에서 RGB를 약간 올려주면 어두운 부분이 살짝 빠지게 됩니다. 이건 RGB 개별을 고치는 게 네. 아니라 한 번에 바꾸는 건가요 그렇죠. 밝기만 약간 음. 올리는 거죠. 거는... 다시 올려주시고, 그 다음은 어떤 걸 해볼까요? 어, 한 번, 머리를 한번 다, 가다듬어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머리요. 저는 그 전에, 혹시나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저장은 필수죠. 네, 저장은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포토샵에서 그렇죠. 뭐 자동 저장, 10분 저장 같은 거를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10분이면 작업이 적어도 3장에서 4장 이상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머리를. 들어가겠습죠 파일 들어가셔서 이건 뭐예요? 포토샵인가요? 이것도 나의 네, 포토샵입니다. 포토샵 내에리퀴파이라고 해서 한글판으로 따지면 이제 픽셀 유동화. 픽셀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안경이 약간 눌린 부분도 살짝 넣어서 헤어를 약간 더 풍성하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헤어가 풍성한 거. 네, 헤어가 풍성하면 모든 게바영이죠 이마라인도 살짝 강해 주시고. 이쪽좀다 잔머리를 지울 거기 때문에. 자, 머리는. 너무 풍성해서 너무 풍성해서 이질감이 약간 드는데요. 아, 그렇다는 약간 추치를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머리가 너무 풍성했을때 문제가. 늦, 문제가 느껴졌다고 할 때는 말이 안 되지? 네. 네 이마 라인을 살짝 내려주시면 음 네, 조금 더. 머리가 풍성이던 풍성해서 여기가 이게 이마까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했나 봐요. 네, 코에도 네. 외계인처럼 느낌. 그래서 제 이마 라인을 살짝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토샵이 2018년부터 페이스툴이 생겼죠. 예전에는 이렇게 얼굴을 일일이다줄여주고 했었는데 페이스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야, 인공지능이죠. 맞아. 그렇죠. <웃음> <얼굴을> 세상에. 눈코입을 <웃음> 어느 정도. 추적을 해서 약간씩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지저스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수치를 매겨서 해주실 수도 있어요. 눈을 키운다던가나던가 그리고 눈을 키우고 싶을 때 어느 한쪽만 키울 수도 있지만 양쪽을 동시에 키우고 싶다 그럴 때는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눈을 키워주는 우와 아주 까칠습집니다 한번 큰 화면으로 한번 봐볼까요, 선생님? 네. 여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 그래. 네. 대신 눈이 확대되니까 오른쪽 눈 밑에 전화 이제 부어있던 게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눈 밑에요? 여기요? 오른쪽. 아 여기요? 아저 네. 부분 아저 부분은 작업을 안 했죠. 그렇죠. 네. 야, 점점 보이스워지고 있네요. 제 개인의 본인 사진을 <웃음> 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아, 저는 자신 있어요. 네, 어. <웃음> 어.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부분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아, 뭘요? 뭘 지키실 건데요? 이 부분은 칠하는 거죠? 어, 해볼게요, 선생님. 자. 이 요... 오. 요. 여기서의 요령은 이 부분은 음. 너무 하얗기 때문에 네. 어두운 부분만 약간만 칠해주시면 음. 네, 제 해봤습니다. 네,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데요. 네, 비교를 해보시면 오모, 네,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부분 약간 볼록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네, 그렇다면 오퍼스탈 낮춰주셔도 되고 이 부분만 살짝 지워주셔도 됩니다. 정말 피곤했나봐요. 쌍꺼풀이 적게 짙게 생긴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뮤지컬 준비를 하느라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네. 뮤지컬 사, 하고 싶나요? 네, 참고로 이쪽은 뮤지컬 을미 밑에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팔자주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팔자주름저는 특별히 싫어하진 않아요 네, 특별히 싫어하진 않지만 그림자가 너무 적다라고 싶을 때에는 이분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 여성분들은 저걸 싫어하시죠? 라이 들어 보이니까. 요 음... 지금 같이 그냥 웃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진하게 팔자가 이렇게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타치처럼요. 그렇죠. 이타치. 능금없이 이타치. 헌. 수분. 자 여튼. 그렇게 생기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워주시는 방법도 있고 아예 그냥 패치로 없애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패치로 지웠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물론 저는 이건 지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 웃는 것처럼 안 보이거든요 지우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이거 없애버리면 표정이 애매해져요 어 웃는 것 같지가 않죠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그러네 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냥 브러시로 약간 그냥 몇 개만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경쓰신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입술 이런 약간 튼 부분들도 아 연속인데 열심나 보나봐요. 아 너무너무 연습을 해서 네. 아예 그 뭐라 해죠 갈라지고 막피 나고 막 그랬어요 입술이. 아 참. 아 그날 영국을 보러 갔는데 네. <웃음> 상태가 아주 삐꾸였죠. 아, 어. 굉장히 고생 많이 했던데 이 생각. 연예인들은 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알았습니다. 혹사시키면 네. 이 나의 얼굴과 나의 목소리가 고객이 원하는 그게 아니게 되죠. 음. 우리 작가님도 목소리가 영 별로예요. 그러니까 아. 발음도 별로고, 아.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막을 들어도 다를 것 같아요. <웃음> 자막 다른데 한 3시간씩 걸립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추정이 안되고 아, 이런 얘기를 했겠구나. 그래서, 이랬겠지? 그리고 그냥 치는데, 아, 진짜 내가 이 얘기를 했었나? 작가님이, 작가님과 대화 하는 분들의 고통을 이제 직접 느끼실 수 있게 됐네요. 네, 그리고 여가 사람 잘안맞네 <웃음> 어머니 식당에서 서빙하면서, 예, 어떤 거 질문하시겠어요? 이거 이외에는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패치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렇게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브러쉬를 칠해주셔도 되는데, 네. 브러쉬를 칠했을 때뭐 귀찮다거나 아니면 패치해도 된다고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패치로 당겨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안 되나? 된다. 아, 어, 됐고. 목 부분에 스셔치가들어나있죠 네. 그럴 때도 마찬가지. 마스크 목 부분은 이만큼까지 잡아줍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움직여서 목 부분을 땡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 이걸 말씀 안들었는데 컨트롤은 아까 그냥 이 부분을 돌린다거나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을 만지는 것도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점만 잡고 움직여지네요. 그렇죠. 유동적으로 움직이죠. 그냥 하시게 되면 사이즈가 달라지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점을 가지고 이동하는 게가능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넣어서 이 부분만 약간 집어주시면 티셔츠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만족을 못하겠다. 보실 때에는 아까의 리퀴파이로 들어가서 음목 부분만 잡아서 조금 넣어주는 거죠. 대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달라지는 걸 유의하셔야 돼요. 이제 리퀴파이는 어디서 들어가나요? 리퀴파이는 필터에 필터에서 여기 있습니다. 아, 네. 한글어랑 픽셀 유동화라고 써있는데 저 한글판은 잘안 써서. 뭔가 다 한글판에 있는 메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는 상당히 좀 난감해집니다. 음... 모르거든요. 원래 오래 쓰시다 보니까 영문판일 때부터 쓰셔서 그러겠죠? 한글로 쓰면 또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단축키가 달라요. 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글보전하고 영구보전의 단축키가 달라요?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렇습니다. 아, 그시이에요 정말. 네. 그래서, 그날 추워가지고, 네. 저의, 저의 찌찌가 아주 네. 도드라져있죠? 아유, 패치를 붙이셨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아 최신 뭐가 있나보죠 포토샵인가요 아니면 유두 패치가 따로 있다고 하는가. 다 저는 유두가 커서 패치로 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웃음> 이렇게 옷 주름들도 그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되고 이 부분도 어꼼신기 약하게 지워줍니다 대신 이런 아랫부분에 큰 주름 같은 경우에는 지워주셔도 되긴 하는데 지웠을 때 어색할 수도 있죠. 특히나 이렇게 뭔가 겹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잡아서 지웠을 때, 뭐안어색할까아 어? 역시 금손이네요. 이걸 얘기한 게 아닌데, 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네. 여기서 다시 새로운 레이어 해주시고 근처의 색상을 잡아서 조금씩 칠해서 그림자 약간 옅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검은 옷이라도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신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가 많이 나, 나겠네요. 많이 나죠. 이런 것들도 좀더 넣어주시고 특히나 이제 가장 이런 체형을 가지신 저와 같은 몸매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옷을 찍었을 때 배가 나와 보인다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한국인이죠. 그렇죠. 표준 자, 바디입니다. 표준 바디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림자가 지는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대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는 이 부분에 빛을 많이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을 넣을게요선택 해주시고, 컨트롤 M을 눌러서 어둡게 넣어줍니다. 아, 또 커브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클로브죠 살짝만 넣어주시면, 오! 배가 들어가 보인 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가좀 몸매의 쉐입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럴 때에는 이 주변부에. 칠해주시고 약간, 이제 바깥에 배경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요. 쉐입을 좀더 넣어주고 싶다 하실 때에는 주변부를 선택을 해주시고, 약간 더 넣어주시면 허리 부분이 조금 더들어간걸볼수 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치하죠 몸의 중심을 밝게 하고 양옆을 어둡게 하면 좀 그렇죠. 아무튼 이런 뭐, 효과가 되는군요. 궁그랗게 나와보죠. 예를 지금 팔을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팔의 가운데 부분. 실제로 이게 이렇게 동그랗진 않죠. 동그랗진 않지만 빛이 닿는 부분을 칠해준다. 새로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의 회전 각스 약간 줍니다. 왜냐면 제가 칠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밝게. 너무 많이 밝혀질 필요는 없어요. 약간만 밝게 해주시고 나머지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음 강조를. 문아리한 거랑 똑같이 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어차피 사람 몸이 직각이 아니라 다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선형,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붙잡는 분들은 주워 주시고 꼭 그렇게 깨끗하게 안주셔도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밝은 조금 줍니다. 그리고 약간 어둡게 해주시면 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입체감 있는 야 몸이. 제가 지금 봤는데 제 팔이 아니라 좀 네. 맥이 그런 거 같아요. 맥이요? 네. 아그래요 갑자기 하는 뭔지 물고기 팔 같네. 어. 뭐, 거기가 뭐, 팔이 있어요? 물고기가 돼요. 어. 하여튼,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그냥 패치로 지워주시면 되긴 하는데, 아까 사실은 틀었기 때문에, 약간, 그렇죠. 크롭트로 잘라주셔도 음. 되고, 뭐지? 아. 어. 도장투로 빗레이어를 만드셔서, 도저히 자 수가 없다고 하실 때에는 도장 툴로 이렇게 비슷한 밝기의 색상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유일해 주 점은 자체 잘못하면 몸 있는 부분도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칠하고, 아, 떼어가고자 하는 부분에 alt키를 누르시고, 칠하고자 하는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비슷한 색상의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봤을 때 반사판인 것 같은데, 반사판도 지워줍니다. 일상 거의 대부분은 크롭로 잘라내기는 하는데 너무 크로 즈업을 찍었다던가 타이트하게 찍었다던가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배경을 좀더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센스폰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오늘은 입문자에서 하는 거니까 오, 잘 들어가서 아무도 있는 걸 갖다 붙이다 보니까 없는 걸 갖다 붙이면 부자연스럽겠지만 있는 걸 갖다 붙이다 보니까 딱히, 뭐, 밝기를 쓰면 안 써도,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없애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옆에서 이렇게. 아, 잔머리 주면 되요다 해놓고, 아무래도 깨끗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얼룩지는 부분들은, 패치로 얼룩만 없애주시면, 깨 음. 여기 마찬가지 얼룩은 거의 패치로 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도 깨끗한 데 가서 옮겨주시면 깨끗한 데가 치환이 되기 때문에 아까마다 이렇게 얼룩이 생긴 경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룩이 패치를 주기가 좋다 네. 그 때는 브러시죠 물론 빈 레이어에서 해주세요 네, 여기서는 꼭 10% 가실 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30% 정도 잡고 칠해주시면 근처 색깔 칠해야겠죠. 뜬금없이 여기 는 색깔을 썼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근처 하나 잡고 조금씩 칠해주시면 얼룩은 야사라집니다 대신 바지에 모든 없 없나 아시고 지워 주셔아아아아아아아아렇게아아게 되면 깨끗한. 하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야 그리고 다음에 할건 몸의 고정이죠. 전 지금 제 몸매 좋은데요? 아니 허리를 집어 넣겠다는 게 아니에요. 튀어나온 것들을 음 집어 넣는 거죠. 저도 제 몸매가 좋아요. <웃음> 사실 좋지 않아. <웃음> <웃음> 진실을 말하세요. 음, 나는 술을 먹어서 다찌워 비싼 몸이기 때문에 네. 매일 밤 맥주를 6개씩 먹어서 찌워 비싼 몸이라 괜찮습니다. 하루에 만원 4캔씩 네 드시는군요? 아니, 6캔 만원 0천원씩 먹습니다. 어? 이제 만원 6캔도 있더라? 고 만원 6캔짜리도 있긴 한데, 그거는 한 가지만만 6개를 음...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맥주는 주로 어디서 사시나요? 맥주는 저 집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주 좋아하세나요 어, 제일 많이 사는 건 스텔라. 음, 맞아요. 하이네켄, 스텔라 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좋아하시잖아요. 데스페라도스도 사먹고. 아 이렇게 도장 툴로 뭐라 그러지? 아, 잔머리. 네. 아, 왜 이렇게 말, 말이 생각이 안 나지? 다 아, 아, 아, 발음도 아, 이상하고 말도 아, 못한 형이었네요. 아, 잔머리를 지워주시면 되고. 자막을 어서 빡세게 집어넣어야겠네. <웃음> 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자막할게 늘어나겠네요. 자막이 엄청 많죠. 웬만한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안 보지 않을까요? 재미없어서. 그렇죠. 아 잠깐 이분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많이 보자. 고생했가 아무튼 잔머리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다져줄 필요는 없어요. 사람 잔머리가 너무 먹게 되면 가발처럼 보이니까. 누구는 처 먹기만 해도 돈을 원은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먹게 되면 약값이 더 들어갈 거예요. 먹는 방송 못할것 같아요. 제 <웃음> 잔머리는 어느 정도 약간씩은 남겨주시고. 그럼 술 먹방이 다시죠. 술 먹방이요. 먹방 괜찮네요. 여기 지좀틀트 하나 있어요. 좋아요. 아, 맥주야. 하나 먹읍시다. <웃음> 이게 만원에 여섯자리 여섯개짜리 맥주죠. 아, 배고픕니다. 자, 왠 어? 교육방송이구나. 어, 갑자기 방송이 19분 방송이 되는거 자, 이렇게 빈 부분들은. 아, 주스 맛있다. 네. 대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해주시거나 머리가 약간 삐뚤어진 게 보이기 시작하죠. 네. 이럴 때에는 다시 리키파이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리키파이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한 번에 안 돼요. 계속 진짜 끝없이 하는 거네요. 계속 해줘위 해서 계속 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색하니까. 아까 띄어났던 부분을 너무 많이 뛰어났다고 했던 게 다시 티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머리 부분을 다시 잡아서 어색하지 않은 정도까지 머리를 맞춰줍니다. 수신자 방송이 되고 식품 걸거라 겠네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약간 밝죠 네, 네 조명이 이렇게 위에서 확 떨어졌기 때문에 조명이 밝고 저 궁금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네. 완성이 되면은 네. 이렇게 보정된 사진을 가지고 네. 잘라가지고 주민등록증이나 증명사진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런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아, 그런 어 얼굴부분 약간 보둡 해준 후에 반법하겠습니다 자, 얼굴 부분은 약간 어둡게 해줘야 되는데, 브러쉬로 그냥 칠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지... 되는지 궁금해요. 왜 부자연스러질까요? 왜냐면 칠한 게 보이기 때문에. 음... 솔직히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부자연스럽지 않게 작업을 하죠. 자연스러운데, 좀 네, 자연스럽지만, 이제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짜 밥안 먹었어요? 네. <웃음> 아침을 좀 늦게 먹었어요. <웃음> 난 아무것도 안먹는데 그래서 더 힘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머리가 안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담배는안 했어 그래요. 자, 전... 여러분 이 방송 많이 보세요. 오래 못 보실 분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플러스 제도를 은치하셔도 되고 네. 선택을 한다는 거는 뭔가 그림을 그리는 툴이라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라디언트의 방사형 툴을 선택을 해준다. 그러면 가운데부터 음.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음. 물론, 아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지. 그리고, 이마 부분도. 이마만 따로 지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마만 너무 딱, 따로 해버리게 되면 머리카락이 어색해지니까, 전체적으로 조명이 이렇게 들어왔던 걸 다시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죠. 와 너무 자연스러워요, 선생님. 초반에. 우와! 그 정도. 사진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은 쓰레기였는데 지금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선 다시 세이브를 한번 해주시고, 사실상 지금 까먹었고 세이브를 안 하고 있는데 뭔가 할 때마다 세이브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증명 사진은 어떻게 만드냐? 2곱하기3이라고 생각해볼까요? 증명 사진이? 그죠? 2곱하기 삼센치 증명 사진 없죠? 3센치4센치죠 음... 증명 사진 3센치4센치저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반명함하고 증명 사진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요? 반명함이랑 증명사진은 똑같은데, 여권사진이 다르죠 음, 규격이, 사이즈가요? 비율이? 네. 증명사진 같은 경우에는 3cm, 4cm로 어깨를 이만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한이정도해서 머리 이 정도 약간 여백을 남겨주고, 네. 이 정도로 잘라준다. 음. 그리고 나서 뭐 위에 빈 부분들은 칠을 해서 막아주든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권사진 같은 경우에는 3.5, 4.5죠. 맞죠, 뭐를 해서? 얼굴이 아마 2cm인가가 들어가야 돼요. 아, 그걸 누르면 원하는 지정이 놓은 센티민처대로 잘라지는구나. 그 그렇죠. 처음 알았어요. 저, 저기,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자르미터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비율이죠. 음. 센티미터도 원래 됐었는데. 네, 네. 이게 아닌가? 어쨌든, 잘라주시고. 저는 이제 포토샵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애초에 파일 센치를, 파일 크기를 뭐3 곱하기 5cm로 만들고 네. 거기에 보정한 사진을 얹어서 이렇게 크기를 줄여서 빈 칸에 맞춰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게 도 돼요? 이렇게 해도 할수 있네요. 그렇게 하면 귀찮지. 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는 우선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렇지, 여기다. 그래서 방금 했던 건 3.5, 4.5였죠. 거의 대부분은 맞춰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음 비율대로 오키를 눌러주시면 실제 3.5.5. 4 이야 거의 출력용 사이즈 정도로 작업이 되죠. 그리고,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그리고 나서 이제 어깨 부분을 맞춰주게 되는데 어깨를 맞출 때에 유의점이 있어요 맞출 수가 없죠. 그냥 눈으로 봐서 여기랑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네. 아까 제가 라인, 그 가이드 라인을 그려놨었죠. 네. 2018로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밑에가 안 보여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쇼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 가겠습니다 가이드 눌러주시면 라인이 뜨죠. 네. 이 라인에 맞춰서 이거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양쪽 어깨 라인. 이 맞게 되 오, 야, 신기하다. 집에서도 증명사진을 어떻게든 뭐 촬영을 하시 했... 진짜 너무 말이 되게 안오는구 배고파서 그래요. 증명사진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출력을 해야겠다. 네. 근데 이거 한 장만 출력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럴 때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4, 4, 4, 6인가? 6인치에 4인치, 기본적인, 뭐, 증명사진관에서도 쓰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작게 나오죠 아, 300픽셀. 출력용은 300픽셀이 적당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사진 옮겨주세요. 옮겨주신 후에, 이제 롤 J를 눌러서, 아, 이건 여권사이즈라서 안 나오겠구나. 거의 대부분 이제 증명사진을 많이 쓰죠. 뭐 여권사진에도 그게 상관이 없긴 한데, 크롭을 처음에 지금 사이즈가 3cm에 4cm. 이건 증명사진입니다. 네. 증명사진이고, 아까 보니까 지금 이 사진은 해상도가 350이네요. 3 5 0지안 좋다는 얘기죠? 아니, 안 좋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300으로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 350으로 맞춰줍니다. 350으로 해서 새로운 상을 하나 띄워주신 후에 이 파일을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해서 옮기면 옮겨집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컨트롤 J를 눌러서 컨트롤과컨트롤로막 움직인다 그랬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내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 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우선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죠? 네.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내리면 일자로 아쭉 내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뭐, 겉부분이, 흰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요 라인을 잡고 잘라야겠다. 그런 걸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주시고, 걔네들을 또 합치고. 합치죠. 컨트롤 2를 눌러서 합쳐주시고, 다시 한번 J를 눌러서, 시프트를, 시프트를 누르고, 누르고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야... 그러면 거의 이 비율은 눈으로 보시 대충 하셔도 돼요. 이게 가이드을 그려서 해도 되는데. 뭐그 필요 없죠? 제일 자를 건데요. 아, 자를 거고 이걸 뭐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기가 막.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네 개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에쯤 여덟 개가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J. 아니요 여기서 그냥 컨트롤 제 J만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J. 네, 그리고 나서 여기 합쳐 주시게 되면. 8장의 증명사진이 완성 됩니다. 야, 대박이네요, 선생님. 거의 대부분, 이 증명사진관 가면은, 아니면, 사진만 출력하는데, 거의 가가지고, 이거 출력해주세요, 그러면은, 일반 사진 500원이라 면서 증명사진은 꼭막 5천원씩 받아요. 맞아요. 꼭, 똑같은 한 장인데. 한 장으로 인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런 데 가지 마시고, 뭐, 칩스나, 네. 네. 그런 데가고 아, 서블로그 출력... 씁니다, 선생님. 여튼, 뭐, 그 온라인 업체에 하지만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죠. 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업체가 업 따로 있나? 그러겠어요. 택배팀은 따로 자기네가 운영을 하나 봐. 자체 그 어, 제휴 매진 택배 어, 택배팀이 있어갖고 오전에 맡기면 오후에 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 해봐야 장당 200원인가? 네, 맞아요. 네. 아, 이, 그게 팁이네요. 네. 그런 내가 증명사진용으로 해서 비싼 가격 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반 사진용의 증명사진 그, 이미지를 만들다 이거네요. 그렇죠. 걔네는 이렇게 해서 하든 뭘 하든 신경 안 써요. 기계로 뽑는 거기 때문에. 안전 꿀팁이네요. 네. 기계로 그냥 해가지고 포장해서 배송. 음. 이게 그냥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하셔도 되고 이제 증명 아, 증명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까 그 여권 사진. 네. 여권 사진 해봅시다. 걔는 좀 규격이 있지 않나요? 규격 뭐, 있죠. 이게 사. 귀 보이고 뭐. 사6의느낌가 되게 애매해요. 귀가 보여야 되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나는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게 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뭐 같은 소리죠. 왜냐면뭐 특히나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여권 사진인데 얼굴 작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권 사진에는 사이즈가 있어요. 2.8cm인가 얼마가 얼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권 발급이 안 됩니다. 아 이상한 얘들이 많아요. 그쵸? 현실을 모르는 네.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은 가서 했다더라. 거짓말이에요. 안 해줘요. 어떤 미친 구청 직원이걸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공항에서 잡힙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여권을 바꿨어요. 작년에 왜 그랬냐면 작년에 여행을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 제가 너무 옛날에 찍은 여권 사진을 쓰니까 한 7, 8년도했으니까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안경도 그때 안 썼었고 그러니까 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 중국 입국 못할 뻔했어요. 저 일행들 막 왕창 있는데, 나, 나만 따로 어디 이상한 데 불려가가지고, 한 아, 20, 30분 있다 놨어. 요중국 아, 공항에 가서? 예, 그래, 중국 공항에서 한국은 출국을 했는데, <웃음> 그래서 나, 야, 나 중국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뭐, 호텔예약다 했는데, 여기서 나만 집에 가야 되나, 그랬다니까요. 나 아니라고, 얘 누구냐. 근데, 걔네들이 영어도 안 돼. 말도 안 통해. 아, 그지 중국 사람들 영어 오, 안 하면 무조건 중국 간다. 어, 이고 와,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라고. 그랬답니다. 아 그렇군요. 형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러분 여권은 항상 최신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사진도 보다 3개월 이내에 찍은 거라고요. 그니까요. 아이 나쁜 놈들이야. 내가 나쁜 놈이긴 한데. <웃음> 저 갱신을 하고 왔어야지 아니 그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얼굴 달라진 걸? 아, 그냥 그 3개월 이내고 솔직히 <웃음> 무시하죠. 그냥 무시하고 그냥 했는데, 사실 <웃음> 나도 옛날에 중국 사진막 7, 8년 전에 쓰던 거 그냥...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못 알아보는 거야. 살이 쪘거든. 옛날에 말랐었는데... 살, 살찌면 안 돼. 응, <웃음> 어, 그렇구나. 그랬어요. <웃음> 자, 하여튼 이 사진도 마찬가지 컨트롤 누르셔서... 움직여요. 이거는 이제 여권 사이즈인 거예요. 선생님. 여권 사이즈, 여권 사이즈는 굉장히 이게 타이트해요. 그리고 여권 사이즈를 출력을 하실 때그 출력, 되는 사이트에 가셔서 이 주변부가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를 그걸 보셔야 돼요. 이미지 풀로 가는지 페이퍼 풀로 가는지 그걸 보시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일 눌러서 어느 정도 줄을잡아 준다. 근데 어차피 제가 잘라 가지고 갖고 가는 거 아닌가요? 잘라 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네. 행여나 뭐 사진 사이즈가 뭐 잘못 이렇게 너무 게 끝에 붙여서 했을 경우, 아... 했을 경우에 어떤 업체에서는 이렇게 약간씩 잘려서 나오는 업체도 있어요. 그니까 내가 한 100%의 이미지가 아니라 음, 좀 음. 여유롭게 여백을 네. 만들어 놔야겠네요 그러면. 여유롭게 어느 그 정도 여백을 만드셔서 똑같습니다. 제일 만눌러서 대신 이제 아까 직면 사진보다는 사진이 크다 보니까 네. 좀 여유가 좀 없는 편이죠. 아 어, 제가 올해 외국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만들었으니까 가야겠네요. 아 어. 중국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웃음> 저랑 같이 여름에 칭따오 비어 페스티벌 어떠십니까? 중국 여권은 색깔이 다를텐데 배경 색깔이? 정해진 게 있을텐데 아 그걸 잘 모르겠네요 중국 여권은 이게 색깔이 중국 여권 홈페이지 보니까 따로 있더라 그 사진이나 할때 보니까 중국 여권이라고 중국 여권은 이게 비율도 다르고 아마 색깔이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뭐 이상한 색깔이던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배경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우에 그렇죠. 배경 색깔을 바꿔서 음, 제가 한번 검색해볼게요 중국 여권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제 배경 색깔을 어떻게 바꾸는가? 에 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여권 여기서 이제 뒷배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W 키를 누르셔서 매직 툴로 이렇게 선택해 을 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귀가 들어가는 부분은 a l 키를 누르시면 마이너스로 변하죠. 그래서 조금씩 빼서. 중국 여권은 배경이 흰색이네요, 보니까. 흰색이? 예. 네. 옛날에 흰색이었나? 아, 실제로 배경, 여권 색깔은? 여권용 사진은 3.5에 네. 4.5색. 네, 3 5 4 5 배경 흰색이죠. 그 생각을 안 했네. 그래서 여권 뭐 작업을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은 그런 거안 하고 이제 보통 화보 촬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프로필과. 그렇죠. 여권, 이 여권 사진을 찍은 지가 한 5년 전에 찍었던 것 같은데. <웃음> 수튜할 때. 어쨌든 이렇게 매직 트루로 선택을 해주시고, Alt-Delete를 누르시거나, 음, 맞죠? Alt-Delete를 누르시면 전경색이 요번에 색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옮기시면 되죠.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음, 윤곽선을 넣어야 되네요, 그러면. 자, 그렇죠, 윤곽선을 넣어야 되겠죠. 지금 칠이 좀덜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뭔가 칠을 잘했다. 그럴 때에는 네. 그럴 때는, 여기서는 안 되고, 아, 선생님 빈속에 먹으니까 커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네. 허리케인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큰일 났네. 집에 어떻게 가려고? 선생님, 이집 화장실은 깨끗한가요? 깨끗한데, <웃음> 아주 청결하게 주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 네, 이럴 때에는 옮기시기 전에,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뭐예요, 선생님? 외곽선이죠. 음 스트로크를 1픽셀 정도 해서, 예스. 너무 꺼멓게 나오면 안 되니까, 내가 실제 출력했을 때 알아볼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한요 정도? 오 해주시고, 안쪽으로 넣을 건지, 가운데 넣을 건지, 바깥쪽에 넣을 건지, 지금은 안쪽으로 넣어겠죠 바깥쪽에 이미지가 없으니까. 오케를 누르시고. 보시면, 지금은 잘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옮겨보시면, 보입니다. 아, 이렇게. 이게 딱 하... 저희가 본그 여권사진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셔서, 여덟 장을 만드셔서, 이야... 해주시면, 어차피 여권사진은 겉에 테두리를 안 쓰기 때문에, 네. 그냥 칼로 이렇게 대고 그으시면 돼요. 기가 막히네요, 지금. 세자기 같은 게, 절단기 같은 게 있으면 편한데, 네. 뭐 가정집에 절단기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죠. 작도가 없죠. 우리 집이 무덤도 아니고. 이렇게 하셔서, 여 8... 제가 한번 복사가 해도 될까요? Ctrl J. 다음 해보고 싶었어요. 뭐이고 네. 컨트롤 제이, 시프트 컨트롤 제이죠. 아니죠 그냥 컨트롤 제이죠. 그냥 컨트롤 컨트롤 제일 누르시고. 어. 그렇죠. G, 움직일 때 시프트를 누르고 오. 움직이는 거죠. 오. 고군났다요렇게한 거죠. 네. 그다음에 얘네 둘을. 진 컨트롤 이니 지금 뭐지? 퐁. 컨... 왜? 카피 두 개나 돼 있지? 제일 두번 눌렀대. 그렇구나그 얘랑 얘를. 제가 머지 하는 걸 몰라서 이거 하면 되지 머지 레이어스 머지 레이어스 하셔도 되고 컨트롤 2를 누르셔도 돼요 그래요 컨트롤 2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2아 e. 이거를 이제 다시 컨트롤, J를 컨트롤 누르고 J 어, 컨트롤 컨트롤 j 를 누르신 후에 j 를두 번씩 누르네요 아 그래요 어. 선생님 이제 해주세요 저는 이제 한번 해봤어요 아까 지금 주스를 드셔도 정신이 약간 없으신 <웃음> 것 같은데 컨트롤 j 를 누르고 레이어가 복사된 걸 확인한 후에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고 옮겨줍니다. 그럼 요새는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라인이 떠요. 이 위치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네. 맞춰주고. 아, 머리가 풍성한 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컨트롤 E를 다시 누르신 상태로. 어, 멋있다. 다시 한번 J를 누르셔서 컨트롤 쉬프트를 누신 상태로 옮겨줍니다. 어, 이거 넘어갔대요. 네. 괜찮아요. 넘어갔으면 다시 합쳐서 옮기면 되니까 이야 저한 놈을 빼버리고 하셨어요 어휴 되게 야 아까 제일 두번 눌러서 고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렇게 하시면 꼭증명사진관에 가실 필요 없이 증명사진을 촬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가다 이제 증명사진을 꼭 DSLR로 찍어야 되느냐 네 조명을 쳐야 되느냐 네. 상관없어요 음 조금만 맞추면 되는 거고 네뭐에맞어요 조건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증명사진이 요건. 증명사진의 요건을 맞추면 돼요. 거의 대부분 형광등 아래서 찍게 되는데 형광등 아래서 찍으면은 방금 나온 것처럼 위에가 밝게 되고 밑에가 그림자 가지고 막 색깔 이상해져요. 이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림자가 생겼다. 네. A4 용지를 아래에 대주세요. 아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딱히 조명 안쳐도 돼요. 음... 음, 지금 이거 좀 작아서 그런데 뭐큰게 있으면 좋겠죠? 지금도 보시면. 아래쪽에 그림자가 지는데, 네. 이렇게 오시게 는면 아, 이게 아래서지가 보이는구나 제가 조명을 핸드폰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 느낌을 한번 살려보게. 이렇게 문제가 있나? 있네요. 자 아, 조명이 있어요. 네. 조명이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위에서 한이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대주시면, 아랫부분에, 음, 겉부분에, 이렇게. 반사가 되네요.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꼭 DSLR로 찍을 필요가 없는 게 팁인데요, 선생님. 사진 가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고하지 당했죠. 그렇죠. 저도 저도 그래서 제 생각이들 네. 아니 주민등록증이나 증명사진은 꼭 사진 가서 가서 찍어야 나 그냥 어디 그냥 깔끔한데서 찍어가지고 편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들했어요. 네. 너무 말하는 게 자기적인가요? <웃음> 아니, 뭐 대사 읽는 것 같네요. 대사 그러네요. 자튼 이런식으로 이야 어, 증명사진을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한걸 보고 집에서 제가 한번 직접 증명사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주변사람들 찍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거 뭐 필요할까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사업하면 더 있어야 겠죠 네 아니면은 이렇게 똑바로 서시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찍어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어깨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사람에만 더 있으면 좋기는 해요. 음. 그리고 흰 백, 경에 음. 찍어야 되긴 하는데, 딱히 흰백에 찍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까처럼 뒷부분을 네. 잡아서 그지워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게 뒤에가 여기처럼 색깔이 좀 비슷했으면은, 음. 저기 마법봉으로 잡히는데, 음. 색깔이 중구난방이면 안 잡히잖아요. 중구난방이면 안 잡히죠. 최대한 좀 깔끔한 배경에서 찍으란 얘기시죠? 그렇죠. 웬만하면 흰 백이나 뭐 회색 벽? 그 정도에서 찍어주시면 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디까지 할까요? 일단 여기서 끊으시죠. 아. <웃음>